먼저 E3의 포문을 연 유비소프트의 첫 게임은 레인보우 6 시즈 쿼런틴으로 알려졌던 작품인 레인보우 6 익스트레이션입니다 c g 에 있던 아웃브레이크 모드가 큰 인기를 얻자 스탠스 언론으로 개발한 작품으로 이번 E3에서 처음 그 모습을 공개하였는데요 원작이었던 아웃브레이크 모드에서 여러가지 기믹을 섞어 좀더 침투적이고 전략적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인적인 감상으론 하드코어 FPS인 GTFO의 영향을 받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6만원짜리 게임이 맞냐 톰 클린씨가 이런거 만드는거 허락했냐 라는 등등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던 발표였습니다. 유비소프트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임은 현재까지를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영화 아바타를 배경으로 한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입니다. 1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제작중인 이번 작품은 영화 속에 등장했던 나비족과 RDA는 물론 배경까지 거의 영화 아바타를 빼다 박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 출시일은 2022년으로 아바타 2에 맞춰서 출시될 예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바타라는 IP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 유비소프트 에서 발매하는 게임들의 결과물 이영 아니기도 하고 큰 혁신이 없다면 결국 또 유비식 오픈월드로 내놓을게 뻔하다 보니 별로 기대가 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유비소프트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제작한다는 발표 이후 공개된 게임이다 보니 이 게임이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스타워즈 게임에 대한 기대치도 결정되는 터라 많은 팬들이 걱정반 기대반으로 뽑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전설적인 fps 게임 엑스박스의 독점을 상징하는 헤일로 시리즈의 여섯번째 작품인 헤일로 인피니티도 공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졸업식에 마스터치프 코스프레를 하고 등장할 만큼 신격화된 게임인데요 인피니트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공개되어 왔었는데 이번 발표는 멀티플레이 한정으로 완전 무료를 선언하여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시리즈가 오래된 만큼 골스 팬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엑스박스와 함께 이번 멀티플레이 무료를 통해서 새로운 팬층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시 오브 시브즈는 현재까지도 엑스박스 스튜디오 게임 중 가장 잘나가는 게임으로 해적지를 아주 재미있게 구현해놓은 어드벤처 게임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번 e3에서 디즈니와 깜짝 콜라보를 발표하였는데 그 작품은 무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적의 로망을 심어준 전설의 작품 캐리비안의 해적이었습니다 시리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잭 스페로우부터 오징어 초의 데비 존스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력을 자랑하는 어마무시한 콜라보로 신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들은 작품이죠 레이싱 게임의 대명사 포르자 시리즈의 캐주얼한 버전인 포르자 호라이즌5가 공개되었습니다. 역시 그래픽 빼면 시체라는 레이싱 게임 특성상 최신 그래픽 기술인 레이트레이싱은 물론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넓고 아름다운 게임의 배경과 광원 기술 등 차세대에 걸맞는 극한의 그래픽 퀄리티를 선보이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번 E3를 통틀어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스토커 시리즈의 1 1년만의 귀환을 알린 스토커2 하트 오브 체르노빌은 코어 FPS 팬들의 가슴을 크게 울렸는데요 차세대 게임인 만큼 극한으로 끌어올린 그래픽은 물론 각종 총기를 개조하는 모습과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 게임의 장르도 FPS RPG 오픈월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픽 좋아진 타르코프 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독점작으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많은 엑스박스 팬들의 환호를 받은 작품이죠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인 배틀필드 2042의 게임플레이가 e3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게임의 광원이나 텍스처를 포함한 전체적인 그래픽 퍼포먼스는 프리알파 버전의 엑스박스로 구동한 모습을 캡처했던 터라 다소 아쉬워보이는 부분이 많았지만 화려한 물리엔진을 자랑하는 프로스트 바이트 엔진답게 실시간 날씨효과는 실제 거대한 수송선이 빨려들어가고 플레이어가 근처에 있으면 ui들이 글리치를 일으키는 등 트레일러에서 보여주었던 부분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승 장비가 공중에서 소환되는 공수 투입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가는 짐 라인 새로운 기믹인 윙스 투, 그래플링 훅 무기개조 등등 새롭게 등장한 게임의 기믹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다만 게임의 주된 요소인 건플레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 조금은 실망감을 보였지만 그래도 배틀필드의 근본인 현대전 감성을 다시 되살려놓은 게임플레이 덕분에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은 발표였습니다 폴아웃의 흥행 참패와 비견되었던 아우터월드가 출시 2년만에 후속작인 아우터월드2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트레일러의 내용을 자학객으로 채워넣으면서 유쾌함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작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과 다소 아쉬운 게임의 완성도 덕분에 롱런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작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매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작을 재미있게 즐겼던 팬들에게는 꽤나 환호를 받은 발표였습니다. 베데스다의 25년만의 신규 IP인 스타필드가 드디어 게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주기지의 내부 새로운 총기 우주선 행성의 전경 등 게임의 세부적인 모습을 다양하고 짧게 보여주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노인학대 엔진을 업데이트 시킨 크리에이션2 엔진으로 제작하는 만큼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오브젝트들은 실제 엔진의 에셋을 다수 차용하여 실제 인게임의 분위기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우주의 스카이림을 만드는게 목표라고 했던 만큼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견학하여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엔진으로 제작되는 게임인지라 여러모로 진보된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번 스타필드 제작 이후 개발하여 얻은 노하우로 엘더스크롤 6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만큼 팬들에게는 여러모로 의미가 큰 작품이죠. 특히나 제 생일인 11월 11일에 발매되는 점 고향 스타필드 근처에 거주하는 점 현재 스타시티즌을 재밌게 즐기고 있는 점등 저와 접점이 많은 게임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크게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베데스다가 갑작스럽게 선보인 작품 레드폴은 오픈월드 서바이벌 호러코업 fps 게임으로 그래픽부터 게임의 진행방식까지 베데스다에서 개발하는 게임과는 동떨어진 스타일이라 발표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갸우뚱하면서 지켜본 작품인데요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감상으론 포트나이트 세이브 더 월드의 느낌과 백포 블러드의 코옵이 떠오르긴 했지만 워낙 게임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게임플레이도 보여주지 않아서 약간은 뭐지? 싶은 발표였습니다 게임은 아니지만 엑스박스가 한때 밈으로 떠돌았던 엑스박스 시리즈X의 냉장고를 실제로 선보였습니다 풀사이즈가 아닌 캔 몇개가 들어가는 작은 미니 냉장고이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 디자인에 엑스박스의 상징인 초록색을 내부로 칠해놓아 상당히 유니크함을 자랑하였는데요 실제로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엑스박스 팬이든 아니든 게이머라면 집에 하나쯤은 장만하고 싶은 그런 냉장고네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게임이 공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게임플레이 데모를 동시에 공개하는 과감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배우들의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마블 어벤져스와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여러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원작과는 거리가 있는 느낌을 보여주었지만 가옥의 특유의 티키타카와 드립으로 유쾌한 캐릭터성은 유지하였죠 하지만 공개된 게임플레이 데모는 마블 어벤져스의 악몽을 다시 끄집어내는... 다소 불완전한 게임성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보니 ip로는 기대가 되지만 게임으로서는 영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은 발표였습니다 e3 최고의 하이라이트이자 화려하게 마무리를 장식한 작품인 약칭 야숨2가 공개되었습니다 전작과 비슷한 하이라를 무대로 하지만 키워드를 하늘로 잡은 이번 작품은 많은 장소와 하이라이성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공중에 떠오르는 등 여러가지 새로운 요소들을 선보여 많은 팬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장 크게 환호성을 지른 발표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e3에서 발표된 작품 중 기대작으로 뽑히는 작품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e3는 엑스박스 베데스다와 닌텐도가 처참했던 e3의 머리끼댕이를 잡고 꾸역꾸역 카드캐리를 한 발표였다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엑스박스가 본격적으로 탄탄한 독점작의 공세를 펼치면서 소니를 긴장하게 만든 그런 컨퍼런스였죠 특히나 이번 e3는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는데 작품 소개시간보다 리포터들끼리 웃고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았던 만큼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상 아쉽게도 넣지 못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 E3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 댓글로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